연이가 잠심만요 연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을 보시고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와서 가인한테 <웃음> 이렇게. 죄송합니 <웃음> <이렇게. 웃음> 앉아 찾게 앞쪽 아, 이따가 간다고 뭐야 아, 약간 적극적이더니 앵글이 그리고 시스템 배가 약간 보이거든요 그쪽으로요? 왜냐면 이게 이렇게 아오렇게 내려갔어 내려갔어 <웃음> 아, 아. 뭐맨 처음에 그러셨나? 남은 아, 차로 뺏어서 그냥 이리 아. 가인이참잘 추던데요? 가인이 뭐야? 춤겨진 춤추지마 아, 진짜. 진짜 해요. 밖에는 아, 아, 막비겁대더니 그러니까 비겁. 이라면 춤 추고 싶지 않아요? 아 저요? 가인 때문에 흙이 다 깨져버렸어요. <웃음> 준비 잘 하셨나요? 오. <웃음> 뭐. <웃음> 양치 몇번 하셨나요? 양치 두번 했어요. <웃음> 왜 이렇게 양치 많이 하셨죠? 전 매너 있는 배우기 때문에. 이거. 네. 네. 금마춤. 여기서. 한 서보실래요, 네. 너무 떨려요. 강인가 히라민 캐스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<웃음> 기분 어떠신가요? <웃음> 일단 너무 기가 급해요. <긴장되고요>. 네. <웃음> 그리고 아 사실 별로 긴장 안 돼요. 저 그냥 빨리 하고 싶어요. 막 이래. 히라는 처음인데. 히라미은 처음인데. 잘 인도해 주시지. 아 그럼요. 또 언니니까 바로 그냥. 오, <웃음> 인도식에서. <웃음> <웃음> <바로 그냥. 웃음> 바로 그냥 벽치기 바로 해가지고 <웃음> 벽치기? <웃음> 보여드릴게요 <웃음> 자, 임박했습니다 저어요죽어어요기 사귀는 사귀는 아니지만 오, 몰라요 <웃음> 컷! 어? 아까보다 훨씬 좋았어요 한 번도 한 번도 해볼까요? 한 번도 한 번도 해볼 아니 아까처럼 그냥 아, 진짜 그림체 다르다 아니, 근데 저희 음, 눈 닮았어요 너무너무 너무 잘 어울려 요 아까가 진짜 예뻤어 그거 다시, 다시 한번 다시, 다시 한번가까워볼게 네, 여기. 조금만 더 갈까요? 어, 어, 가까이? 예, 이렇게. 이런 느낌? 네, 좋아요. 이 느낌으로. 조금만 더붙어볼려요 세상에?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요. 좋아. 이랬 그렇게 할게. 코다 뗐는데. <웃음> 어땠어? 뭐야 부드러웠어? 아니.. 생각보다 내윗립술을 너무..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는 걸로 해야겠네? 네! 오케이 이.. 이탄응이내 반응 두께로만 해볼래? 왔다 갔다? 당겨서 오케이! 오케이! 한번 반대로? 오케이!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? 떨어진다! 어, 오케이! 괜찮은 것 같아요, 그 정도 약간씩 박아놓게 그러면 뽀뽀하고 나서야 거기서부터 약간 떨어져서 저기서. 놀라고 집 나가면 안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많이 하네 갈게요, 액션! 거리지거아요 포커 사이? 맞쌌어요? 우리 뭐 약간 나아고 약간 아 지금? 여기 더 난리나겠는데? <웃음> 아 이거 왜두 개씩 아 근데 뒤통수 때는 안 맞췄어요 뒤통수이안 <웃음> <뒷통수는 웃음> <맞혔는데 웃음> 얼굴 돌렸을 때 너무 태연해 <웃음> 아 잘하시던데요? 비법이 어, 무엇인가요? 주, 어 가이의 아, 대사 <웃음> <더안 웃음> 비법은 아, 가이입니다. <가인의> <웃음> 리드 비법은 어, 외부 대사는 없는데 외부 공간 하나를 따야 돼요. 아 이제 실세는 다 됐다. 그래도 복부는 <포포는 웃음> 제가 리드했던 다4 회차에도 복부 있다고 하는데 가고 가고 그게 따로 없고 딱한 곳만 있어. 거 맞아? 로 찍었는데. 잠깐만요 촬영 날에? 잠깐만 이거 스토리 약간 막히고 어? 아니.. 그렇게 크게 웃는다고? 가인이 음. 독서 본다는데요? 촬영장에? 자 촬영하면 이제 일어나서 독서를 일단 머리를 보는 오늘? 안내.